안녕하세요 코비가토피디입니다 어느새 가을은 우리 곁에 왔지만 아쉽게도 올해는 가을을 제대로 즐길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여행은 가을 대리만족과 숨겨진 서울의 가을 스팟입니다 첫 번째로 가을 대리만족할 곳은 올림픽공원입니다 현재 올림픽공원 들꽃마루에는 황화 코스모스가 피어있는데요 한알은 피어있는 코스모스를 보면 가을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노란색 꽃과 청명한 가을 하늘이 어우러져 가을이 왔음을 알게 합니다 황화 코스모스가 피어있는 반대편에도 코스모스가 피어있는데요 이곳은 알록달록한 색들이 어우러져서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오전 8시쯤에 이곳을 방문했는데요 만약 이곳을 보고 싶다면 저는 오전 일찍 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숨겨진 가을 스팟은 서울 세화룡 플라자입니다 서울 세화룡 플라자 옆에 이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코스모스가 드넓게 피어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넓은 부지에 많이 피어있는 코스모스는 서울에서 처음 봤습니다 하지만 안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거나 할수 없기 때문에 산책하는 기분으로 이곳을 구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잘안 알려진 곳이어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코스모스를 하나를 보기 위해서는 도로 옆에 있는 공터 그 옆에 있는 연못 사이의 길이 있는데요.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코스모스를 가장 잘볼수 있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호스모스를 보면서 가을 대리 만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숨겨진 가을 스팟은 푸른수목원입니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하고 있는 푸른수목원은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먼저 이곳에 오시면 이 데크 길을 건너서 다양한 꽃이 있는 곳을 구경하는 걸 추천합니다 구절초와 장미 등 다양한 식물들이 있어서 볼만한 재미가 있습니다 구경을 다 하셨다면 시계방향으로 코스를 정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곳의 히든 포인트는 이 문으로 나가면 기찻길이 있어서 색다른 풍경을 볼수 있다는 점인데요 만들어 놓은 포토스팟도 저는 괜찮아서 사진 찍기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가장 좋은 길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무들이 나란히 서 있는 이 길이 저는 푸른수목원에서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길에서 가을의 정취를 제일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산책하면서 가을을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는 푸른수목원을 저는 추천합니다 아쉽게도 올해 가을은 제대로 즐길 수 없지만 내년 가을은 정말 제대로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 영상을 보고 대리만족이라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